이제 동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LED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위에가 600원, 아래가 300원 버튼입니다. 어플도 300원, 600원 버튼이 있습니다. 300원 해보겠습니다. 300원 쪽 누르고 동전을 투입합니다. 투입하면 계속 투입하라고 300원 쪽 버튼이 아 LED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둘, 300원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휴지가 나왔고 어플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플은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됐고 이번에 어플에서 600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600원. 버튼을 누르고 600원을 클릭하겠습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600원이 돼서 이제 담배가 떨어졌습니다.